하이하이하! 패치 일가전은 요정 달짱입니다. 이번 영상은 4월 20일부터 시작하는 언샤클드 이벤트에 대한 영상입니다. 재미있게 즐겼던 컨트롤 모드가 사라져 허전하셨을 텐데요. 언샤클드 이벤트의 기간 안정 모드로 플래시 포인트가 돌아온다고 합니다. 플래시 포인트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맵 곳곳에 전기구체 형태의 자동 치유 구역이 생성됩니다. 필드의 치유 아이템이 사라지기 때문에 교전 후 깎인 체력을 채우려면 전술 스킬로 치유를 하거나 플래시포인트 구역에 들어가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몰리겠죠? 끝이 없는 싸움에 준비를 한뒤 플래시포인트 구역으로 뛰어가 봅시다. 다음은 언샤클드 이벤트 챌린지 소식입니다. 이벤트의 첫째 주인 4월 20일부터 4월 27일까지는 이벤트 배지, 금속 조각, 배틀 패스 별, 무기 부적, 아리 4 5와 시어 에픽 스킨을 얻을 수 있고 두 번째 주인 4월 27일부터 5월 4일까지는 이벤트 배지, 금속 조각, 배틀패스 별, 에이펙스팩, 홀로 스프레이, 그리고 언샤클드 이벤트 테마팩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테마팩에서는 이번 이벤트 테마 스킨들을 얻을 수 있는데요. 카 SMG와 발키리, 레이스 스킨이 눈에 띄네요. 테마 이벤트 탭 UI도 개편됩니다. 이전에는 아이콘 위주로 보여주어 직접 마우스로 확인해야 했지만 이번 개편을 통해 시장 아이템을 미리 볼수 있게 되었습니다. 파티원 강떼 시스템 뉴스 영상에서 언급했던 인게임 티저, 스톰 포인트의 노스패드 지점에 나타난 리바이어던이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트위터 및 인스타그램을 통해 공개된 동영상을 보면 무언가가 리바이어던을 향해 빠른 속도로 다가가고 있음을 알수 있는데요. 이 소식을 마지막으로 이상 에이펙스 요정 달짱이었습니다. 바이바이 바